이거는 그라스 아빠뭐뭐 y boy. l e 이 me. You got it. Let me. You got it. Let me. Let me. Let me. Let m 생각다 하시면 나중에 하시아 하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하는거예요 <웃음> 근데 베이스가 바뀌었죠? 베이스가 어떻게 바뀌었죠? 이게 이제 박철형 프라테스에서 여러분 많이 보신 동작이에요. 발는 움직이지 않고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그기울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몸이 늘렸을 때, 폈을 때 머리와 다리의 높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운동 환경. 공은요. 이제 비슷한데 쿠션이 생기고 뭐 구르고 뭐 이러잖아요. 좀더 변화 무상하죠. 근데 역동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거죠. 그 자, 선생님. 네. <웃음> 딱딱하기 때문에. <웃음> 코피, 다음에 반칙이에요. 네. 어, 팔은 박천라테스에서 하는 말로는 오픈라이먼를 하겠습니다. 살짝. 네. 자, 아까 본듯한 거 하고 계십니다. 시작 팔이 허리에 열 미치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하면 허리가 더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아까 이거 꽉 잡고 막한 사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에 는덜 힘이 들어가게 해야 허리가 안전해요. 이게 키요팔 힘을 쓰면 여기서는 허리에 무리가 되는거예요팔 응. 힘을 안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공이 없으면 팔 힘을 조금 써야 되겠죠. 응. <웃음>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공이 있으니까 팔 힘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키예요 이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닥에 가까워졌다, 발과 머리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바닥과 천장에 가까워졌다, 머리였다, 가까워졌다, 머리였다. 근데 지금 어떤 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공을 굴러가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팔이 힘들죠. 그러니까 허리가 무리가 되는 거죠. 공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음. 허리가 받아내고 있으므로 음. 허리에 무리가 되는 동작이 되요 그런데 그러 여기서 가동 범위가 더 커지면 운동 범위가 더 커지면 그 원이 호가 완성된 원으로 더 가까이 가면 뭐가 돼요? 더어드러스가될것 같죠? 근데 박찬호 변호사서는안 그렇잖아요. 항상 더 크게 하면 도시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굴리고 공에 바운스 하는 힘을 이용. 이용하고. 응. 자, 이제 답이었죠.